넌나수 있어 힘들지마 언제나 이겨냈잖아 어 e 밤지나 태양이 r be n 넌다시 o n 날 거야 <놀람> 가로질러 온몸이 바람과 키스하며 이대로 날아올라 편안히 날아올라 새처럼 날아올라 자유를 향해 날아올라 바 발은 대 세상을 벗어던지고 다시 태어라